하이 구 반갑습니다 그랑사가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어느새 우리가 1주년 업데이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구스의 그랑사가 추억여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구 반갑습니다 모바일 게임 크리에이터 구스마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그랑사가의 파트너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게임을 키워나가면서 야, 하필 딱그 첫날 그랑사가와 구스 첫날 1일차 이렇게 한날 그날과 같은 의상을 입은 달달한 아재라니 그날을 기억한다는 거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캐릭터를 고르게 되는데요 세 명을 좀 고르잖아요 누구에게 입덕을 할 것인가 볼까요? 그러는군요 일단 뭐 주인공 라스인 것 같으니까 주인공 하나 골라주고 얘가 진짜 개간지던데 나마리에 하나 가지고 세리아드라 이마도 조금 호감이긴 한데 퓨이 또 이런 애들이 세다 짜리 뭉당한 자스들 엄마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왠지 조합이 이게 맞을 것 같아. 라스 나마리에 세리아드 이렇게 골랐었구나. 내가 어 이때부터 이제 나마리에 대한 조금 시작되는 것 같은데 엄마 하는 짓이 그렇게 힐러 같이 생기고 엄마가 아마 급질 넣을 것 같고 엄마 탱커지 않을까. 뭐 그냥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음, 외형 변경? 오케이 자 요거 중요하다 나머리에 요거 예쁘다 요 스타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머리 색깔 약간 흑발을 좀 원했는데 요 정도 색깔로 가도 록하죠요 정도 예쁜 것 같은데 저만 하나 살짝 있고 아마 나머리에 단발이 있었다면 내가 진짜 무조건 단발로 갔을 거거든 조금 아쉬웠긴 했어요 그나마 이렇게 목선을 가리는 것보다는 포니테일로 해서 목선과 쇄골라인까지좀 드러나는 걸좀좋아하는 이게 무슨 소리야? 여튼 나머리에 이게 입덕 하게 됩니다. 아 나는 오 눈부셔요. 자 세리아드는 오 깜짝이야. <웃음> 텐션 이렇게 이 나온다고. 오요거 좋다. 검은색 흑발로 가고 살짝 볼 빨그색이 한볼 빨간 요 느낌 좋다. 자 우리 라스는 그대로 하고 출발. 야호 네, 저 때부터 라스를 너무 무시했었구나 저 라스를 무시한 바람에 끝판 깨는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어, 나중에 제가 미리 촬영해놓은 공략이 올라가겠지만 라스하고 큐이한테 나중에 투자를 확 하면서 끝판을 깼습니다 <목소리> 여기서 이제 또 기억이 남는 장면인데 저도 일생일대 중요한 선택을 하는 거야 최캐를 고르는 순간인데 아직 마음이 아리까리한가 봐요 약간 샌누나 느낌이야 개인적으로 두명 중에 한명 고르자면 우리 라스는 계속 내가 라스는 쳐다도 안 보고 있구나 미안하다 라스야 둘 중에 고르자면 아 이거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스타일은 샌누나가 당기는데 얘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바디랑 저도 약간 세리아드 쪽으로 살짝 기울었어요 왜냐면 특히나 제가 단발에 그런 캐릭터 좋아해. 만약에 나마레가 단발이 있었다면 끝났, 게임 끝이거든. 거기서 약간 도도하고 시크한데 단발이야. 이런 끝끝나분거든 근데 거기서 약간 좀 굉장히 마음이 어지러운 상황. 볼수록 근데 약간 새누나한테 좀끌리네요 음. 제가. 그 총이 팍! 팍팍! 한그 사운드가 네, 굉장히 예, 좀, 좀 찰진. 이 인마 자식이 보니까 제가 또 약간 딜충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발이랑 그런 어떤 그런 거 사실, 사실 좀 세리아드한테 마음이 좀 있는 거야. 있는데 타격감이랄까? 약간 도도함이랄까? 약간 그리고 약간 뒷모습이 또 아름답지 않나. <웃음> 아, 요청소는요 소리가. 오. 와, 나이 누나한테 많할것 같은데? 이 누나로 정할래. 좀잘 찍었다. 내가 찍었대, 예, 이 점. 이 누나로 정할래. 이러면서 이때 이제 나마리의 누나를 내 마음속에 이제 저장한 거지. 또 이게 충성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최애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쭉 간다. 그게 <웃음> 배신하지 않아요? 약간 한계 같은 그런 느낌 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나마리의 음, 누나. 와, 이게,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어마무시한 스탯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보조 스탯. 공격력도 있고, 명중률, 크리티컬, 공격력, 크리티컬,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요런데 뭐 무슨 SSR 그랑웨폰 보상 같은 게 있고, 막 미로처럼 막 길이 막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랑웨폰 습득해 보겠습니다. 어 <웃음> 이거 확, 이 무조건. 야, 이거 진짜 추억이다. <웃음> 처음에 근데 진짜 저잠드는객창을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라긴 했어요. 이더만한 뭐 판이 펼쳐지니까. 그때부터 나마리 누나를 막 찍어주기 시작하더니, 지금 지금까지도 잠재 제일 잘 되어있는 캐릭터는 나마리고 나마리 누한테 거의 뭐 키스톤 이런 것도 몰아주고 그런 덕후가 되었다. <목소리> 그렇게 이제 슬슬 그랑사가에 빠져들더니 구스는 역시나 가장 재밌었던 컨텐츠는 다름 아닌 결투장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사실 PVE가 굉장히 큰 요소긴 한데 근데 저는 그 결투장 배치해 가지고 막 뒤섞여서 진영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기도 하고 거기에 좀 재미를 확 느껴가지고 자 이때 어? 결투 좀 한번 물속성한 볼까요? 물속성한테 좀잘 박히는 거별레 요람 끼고요 등불지기까지 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투 리뷰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카이토는 불속성을 건드리고 있고 어? 자, 오, 지금 나마리에 게보셨으면 헤드샷으로 상대 나마리에를 단 한방에 킬를 내버렸습니다 킬 따버렸어요 와, 보막도 있어가지고 제 나마리 지금 보막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저는 나마리가 에 음산 안 당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자, 이때부터 이제 완전 진심 어린 이제 빠져들는 모습인데 약간 이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카이토로 상대 뒤로 들어가가지고 상대 딜러들이 뒤를 쳐다보게끔 약간 억으로 반대로 끌린다거나 아니면 상대, 상대 딜러들은 좀 깊숙이 파고든 상황에서 우리 나마리가 에한명을 일단 저격을 성공해버리면 삼대의 싸움이 되고 거기서 이제. 승 로 이제 이어지게 하는 그 전략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윤아도 쓰고 좀 변화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재미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 결승에 들어갑니다. 자, 가만, 아. 오, 잠깐만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백. 자, 지금 오히려 제가 상대분에게 제가 좋아한다는 아까 그 전략을 당한 거죠. 상대 카이토가 제 뒤로 들어와가지고 제 딜러들이 다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을 쳐다보 상대 카이토를 쳐다보다 보니까 등백 잡혀가지고 깜짝 놀란. 백을 잡혔어요. 상대 카이토가 먼저 들고 밀고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 뒤를 쳐다보고 요거 좀칠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세리 아 너무 아프다 진짜 우리 나마리에 이제 보막 아니었으면 지금 죽었어요, 그죠? 나마리 피 요만큼 있는데 보막 때문에 사... 야, 저번 지금 보니까 나마리 피가 눈꽃만큼 있네요. 보막 한끗 차로 뒤집었다 보거든요. 나마리 죽었었으면 못 뒤집었을 것 같아요. 살았어요. 와, 느낌 좀. 자, 이게 너무 행복해 보이. 보인...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 느낌을 상당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 제가 이제 뭘 하게 됐냐면 카이토에게 민첩을 이제 더 투자를 해주게 돼가지고 절대. 내 카이토가 공 속에서 뒤지지 않는 선 스킬에서 뒤지지 않는 먼저 내가 상대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카이토가 오히려 거기에 억으로 끌려가지고 자기 진영 쪽으로 딸려 들어가는 그런 거를 즐겨 쓰게 되었었죠 추억이네요 자 그리고는 사실 뭐 제일 재밌는 컨텐츠가 결주장이라고 했는데 코스튬 맛을 도 알아버리게 됩니다. 뭐뭐뭐뭐뭐뭐 <웃음> 번쩍 번쩍 하셔 <웃음> 수영복이 에요 여러분 수영복입니다 진정하세요 진정 수영복입니다 <웃음> 본인이 이제 가장 흥분했네요 예. 처음으로 이제 나마리 누나에게 이제 뭐 옷을 사주게 되면서 안 그래도 진한 그 동력이 더 심해졌다 예, 그런 느낌이고요 아, 아 처음 사준 건 아니구나 어. 처음 사준 건 아마리 누나에게 수영복을 사줄 수 있다는 것에 놀랐던 날입니다. 이 날이. 이제 뽑기의 광경 요, 한번 뽑기 가볼까요? 들어가자. 들어가고 있어요. 샤크다 야, 니네 누구야? 엠마. 라스야. 형 지금 캐릭터 애정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 엄마. 라스도 우리 애정을 줍시다. 우리 라스 못해요. <웃음> 어, 마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샤크다 와. 윈형. <웃음> 윈형이 여기서 나온 건좀아니잖아이 정도가 그래. 막 물씬 풍기네요. 겁나 해수욕장에서 까불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죠. 땅 꽈는데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계속 갈게요. 부탁 좀 하자, 진짜. 자, 끄덕. 자! 수영복이에요 여러분 수영복입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한 수영복입니다 나마리 누나가 떴어요 제가 이 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누나죠 나마리 누나가 쪘는데? 아, 어 쪘는데 디자인이 디테일이 자인디 쩐다 이말이에 디자인이 좀 쩐다 이런 뜻이고 다른 쩐다는 아니에요 와 너무 좋은데요 일단 좀 입힐게요 제가 얘기했죠 RPG의 중요한 요소라고 캐릭터에 대한 애정 다른 어떤 뜻이 아니고 그 캐릭터에 대한 애정도 말입니다 와우! 어머, 어머, 깜짝이야. 어머, 형, 누나, 아, 형, 형, 형 나오면 왜 그러노? 누나, 누나, 잠깐만요. 누나, 잠깐만요. 야, 이거 오늘 영상 괜찮나? 야, 오늘 영상 괜찮겠나? 오늘 영상 업데이트 소식인데, 오늘 업데이트 소식 다뤄야 되는데. 와, 저, 아니, 본인, 보니... 아니, 너무 즐기고 있는데? 야, 이자스가막마 좀, 계속 뛰어다니면서, 어. 충분히 얘기했죠 RPG의 중요한 요소 성장을 겨루는 것그 다음에 캐릭터에 대한 애정도 저는 그 애정도를 리액션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웃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절대 그런 거 아니고 그 캐릭터에 대한 순수한 애정도에서 나왔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또제 스스로 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보스는 생각해봤을 때 솔직히 보스 많이 기억에 남죠 이런저런 고통 받았던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주차했던 보스들 보스 애들 많았거든요. 특히 PVE나 그런 컨트롤이 좀 많이 좀 딸리는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 저를 어떤 좌절까지 느끼게 했던 보스는 바로 사크마가 아닌가. 내가 아무리 그래도 진도가 이렇게 막힌다고 제가 아무리 컨트롤이 딸려도 다른 게임에서 PVE가 이렇게까지 막 막히진 않거든요. 근데 사크마에서 깰수 있나? 진짜. 이거 어떻게 깨는 건데?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추억에 사크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차했던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깨고는 이제 제가 이제 딴에는 공략이라고 <웃음> 그렇게 이제 첫 번째 공략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크마한테 제가 좀 많이 두들리 맞았어요. 음. <웃음> 맞진 않을 수 있네요. 내가 누는데 나름 패는데. 이거 이제 촬영할 때 자기가 깰수 있다고 요. 생각하기 요. 때문에 지금, 지금 자신감 있어요, 솔직히. 패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팰수 있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하겠습니까? 하백으로 우리 LP 증가, LP. 막 설명하잖아. <웃음> 자, 한번더다 채워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궁이 찼다 그죠? 요때 이제 자, 여러분 공략 이제 좋은 공략이 될 겁니다. 게임 옵션 가가지고 일단 어. 해방 스킬을 어. 자동 사용하죠. 그런 것까지. 자, 팔로우 음. 보이지 팔로우, 팔로우. 살짝 풀었다가띠가지서 때리거든. 때리 어서고 오고. 억난다 진짜. 진짜. 다 자, 이때부터 공격 들어가고요. 그렇 그냥 써. 모든 캐로 돼서 완가 넣어 가지고 때리기 시작했다. 야, 공격 좋거든요. 았 공격이 좋았어 자신의 차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여 주겠다고. 되 자, 가비궁 한번 나 가지고 아프네요. 아픕니다. 어디 갔노 야. 야 우리.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할게요 공략 실패 지금은 엄청 쉽잖아요 자동으로 여러분 자동으로 사용하지 않고아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깨우시는 분들은 돌아갔다.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어, 클리미엄 폴로우 다시 해서 돌아오게 하고 공 모든 캐릭 사용하고 야이 자식들 빨리 뭐하노 지금 마야 준아 <웃음> 야 준아 잠깐만 준아, 자저 우리 준 흔들 좀 할게요 야 준아 자펄했다 자펄 야이 자식들이 마 이거 이거 어? 흡혈 흡혈 흡혈 한번 써주고요 흡혈 한번 주고 흡혈 좀 지금 흡혈 고야잠장만라 피해라 장만 피해라 장만 피해라 야야 세리아돼야 세리아대 세리아대 잠깐만 잠깐 세리아돼요자궁쓰면서궁쓰면서 잠깐 잠깐 만자 연명하고 있습니다 연명 연명 연명 연명 자 브레이크 들어가고요 브레이크 들어가고요 세 번째 브레이크 겁나 아프네 진짜 이거 또또이 자식이고 자또 변신 한번 해주고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 쫄, 저자식기 쫄, 이마 우리, 우리, 세리안 때리고 있었다. 얘들아, 저쫄좀 어떻게 해줘라. 자, 좋아요, 좋아요. 하백, 하백, 하백, 쿵. 자, 여넌, 여넌, 여넌, 여넌, 여넌, 오케이, 오케이. 야, 창파, 창파, 창파. 야, 노발의 자스가 임마, 지금. 이거 지금 멋있는 척할 때가, 임마. 지금, 임마, 얼마무슨 놈인지 알아? 자, 브레이크, 브레이크 들어갔고요 <웃음> <웃음> 자, 지금 맞췄노? 이제, 정말 그거 해야 된다. 회복 금지, 회복 회복 불가 만들어야 돼. 는데 회복 불가 만들어야 안 저, 저 돼. 저쪽 피가 막 차니까, 섹구만, 그때. 회복 불가, 회복 불가. 회복불가 불가? 이제 그런오포 챙겨가지고 그래도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회복불가 아 잠깐만 아아아 잡았다 잡았요 여러분 <놀람> 야 잠깐만 강사쿠쌤인데 너무 감동받아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놀람> 근데 겁나 감동적이다 사쿠마이 잘싸 니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진짜 <놀람> 저때 약간 하여튼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저 사쿠마를 드디어 깼던 게 빡쳤구나 기억하와씨 드디어 깼다 자, 여러분. 자, 다시 강사로 좀 돌아올게요. <웃음> 전할 이후로 제가 아마 이 저는 공약을 미리 이제 클리어 장면을 선 촬영하고 공약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때 진짜 영상에서는 짧게 나왔지만 진땀이 나더라고, 진짜. 왜냐면 우리 구스말 유튜브는 편집자님들 출근 시간이랑게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편집자님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이제 딱 바로 깨질 줄 알았던 거예요, 솔직히. 아, 이렇게 미리 좀 해봤는데. 아, 되네, 되네. 아, 따라다. 내일 이거 촬영하면 되겠다 했는데. 편집자님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거의 한, 한 시간은 늦었을걸? 원래 영상을 드려야 되는 시간에서 땀이 막 나고 막, 만약에 못 깨면 오늘 영상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이거는 되게 심각했던 상황인가요? 내가 만약 계속 못 깨잖아, 그럼 오늘 영상 어떻게 가야 돼? 오늘 요거를 찍으려고 지금 주제를 잡아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 당황했고, 그만큼 또 많이 짜릿했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제이 이제 알았어요. 이 게임의 묘미가 메인캐 깨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되게 큰 요소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순간입니다. 음. 여러분들은 어떤 보스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댓글로 한번 얘기 나눠 봐도 좋겠네요 그다음 또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2호구 기사단에 출연했던 거. 이거는 이제 그랑사가 공식 방송이었거든요. 정말 재밌게 촬영했었는데 컨셉이 이런 거지. 이제 내내 누나라고 롤에서 롤 여신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참아못 알아봤는데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오성규 나나운 선님이랑 저랑 해가지고 입덕을 시키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사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안 없어지겠네. 음.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좀 있는데 이건 오케이고 이건 돈 달라는 건데 아 돈도 주고 오케이도 하고 와일석이조하겠네 내가 그래서 대충 이때쯤 오라고 아 우리 또그 과외선생님 한번 모셔놨거든 오. 아이고야 아이고야 우리 또 과외선생님 오셨네 아이고있 형님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나 인사를 먼저 해야지 지금 나랑 다얘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쪽 형잘 아시죠? 그. 어. 아이 몰라? 아잘 알지. 잘 알지. 잘지 처음 봤습니다. 네. 예. 어떤 거, 그냥 전문가 느낌이 좀 나? 솔직히... 어, 네. 아, 그래? 어, 남니까남니까 네. 납니까? 네. <웃음> 네. <웃음> 이게 지금 시작부터 약간 이 느낌 있죠? 제가 이제 전문가 강사로 이제 나간 건데 사실 저도 이제 후발주자잖아요. 이제 한 3개월 됐어. 3개월. 물론 이제 이제 PVP에서는 티어가 상당히 높았어요. 시골 서버라서 그런 것도 있긴 했고 어, 티어는 높았는데 이제 서버 통합되니까 근데 그랜드마스 정도밖에 안 되더라. 내가 알고 봤더니 저 때는 자기 시골, 시골 서버에서는 탑백 안에 드는 그런 정도 느낌으로 이제 출연한 건데 약간 진땀나는 그런 정도라고 보고 님의 어떤 그 진정한 티칭도 있겠고 아, 나처럼 정말 무으로 몸으로 운 사람의 어떤 그 아, 정보 같은 것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들이 그렇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둘이 너를 가운데 딱 놓고 확실하게 그랑사에 대해서 아, 교육다가제로 어, 어, 한번 줄 테니까는 너무 부담 하지 말고. 아, 깔끔하게 한번 가 보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속 그 우세 속이랑 열세 속이 있습니다. 네. 우세 속이 열세 속을 때릴 때 이미지가 네. 무려 50% 증가합니다. 오. 음, 사기다. 좋아. 물은 우리 땅이 흡수하잖아. 그렇게 네. 외우면 될것 같아. 물은 땅이 흡수하니까 오. 땅은 물을 잘팹니다 물은 뭐했을까? 불. 그렇지. 아 일화끝. 얘도 음향오행고 그런 거네 음향오행! 음향오행이 서양파타지. 오케이.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그럼 다 했다. 얘네가 어린데, 라스가 응. 뻘짓하고 있었네. 기가 막히네! 역속성이잖아! 뭐. 아 그렇지! 나말이에나말이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체액입니다. 아, 어, 오케이. 네, 저기 네, 네, <웃음> 얼마나 좋아하면 어, 말을 더듬어? 어, 고마워. 그럼 굿샘의 취향을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굿스형님 네, 취향은 네. 단발에 역해거든. 어, 어, 네. 어. 아, 내가 거. 단발 좋아하는 게 이제 너무 널리 알려졌나? <웃음> 그 나만의 특유의 그 말투가 있어요. 아, 내가 최고라니까 약간 이런 어떤 약간. 오만한 말투랄까요? 그게 너무 예뻐요 저는 아니 잠깐 이래야 되나? 비서다한 이름을 <웃음> 입력해주세요 아 이거 시기하지. 예 저기 가서도 또 저러고 있었다는 거아 아, 바꾸도모드 하는구나 진짜. 프로게이머들이나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면 막 구더기 구막 이런 거 구더기? <웃음> <부덕이? 이런> 건...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아니요 구더기 아, 어, 예, 부덕이... <웃음> 민감합니다 <웃음> 뭐, 뭐고 이거? 우리의 성을 따서 어, 근데 그건 어? 느낌이 있다 이정현, 오성균, 구시에요 근데? 구시입니다아구예요259 기사단 <웃음> <웃음> <웃음> 무슨 129, 129 이런 느낌으로 259 아, 괜찮은데? 259 가자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59 기사단이 나옵니다 이 아이디어는 대기실에서 오성균 아나운서님의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이제 토스하는 느낌으로 연출이 됐는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오. 자 이거 처음에 초반에 세명을 선택하는 게 라스 아, 잠깐만, 아, 잠깐 잠깐 잠깐 <웃음> 자 잠깐만 여기서한 <웃음> 네, 네,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본인도 아, 아. 라스 골랐으면서 무슨 네, 그죠? 그래? <웃음> 결국에는 쟤들다 키우게 될 거예요 아. 다, 키우게 되는데, 아, 다 키워야 되는데 초반에 왜세명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음. 네. 나중에 처음에 무료 뽑기 1 0법을 주거든요 네. 지금 아. 고르는 그세명한테 포함되는 웨퍼만 됩니다 그때. 아, 얘는 키우면은 좋을 것 같아. 아키면 좋을 것 같다. 어, 어. 나중에 가서 음, 뭔가 키 어, 어. 역할을 해줄 것 같아. 그럼 좋아하시는 나 말이에요. 오 진짜? 어, 저 생태. 때문에 몰라주는. 오, 그러면 가 정령사 있고. 봐가 나하고 지금 픽이 똑같았네. 지금 오늘, 오늘 오늘 나 알았어요 생각해보니까. 러스! 이봐봐. 어, 진짜 소름이 나. 이거 이거는 진짜 연출된 게 아니라 제가 막 이렇게 막 많이 추신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는 나마리에 빠돌이다. 그냥 이 정도만 얘기했을 뿐인데 진짜 우연이네. 결국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느낌에 남주 여주라고 느끼, 느껴지거든. 라스의 세리아드가. 그래서 트리머시 괜찮을 거다 생각되고 극딜러 한 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었나 보다. 오. 나마리아를... 사실 저는 저때 뭐냐 그 준도 되게 추천했거든요 저는 이제 저첫 픽에서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준에 확 빠져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 추천했는데도 와 픽이 어? 좀비슷하잖좀 못되게 어? 못 만드나? 오. 누가 세리아드고 누가 나마리아인지 헷갈리죠? 아, 잠깐만 진짜야 야뻥 <웃음> 아니고 진짜야 아 헷갈려 야 시작한지 얼마 만에 게임 시작하지촬력 2시간 만에 게임 시작 진짜 약간 그때 되게 추억이 되면서도 되게 당 떨어지는 느낌이 뭐였냐면 거의 저는 진짜 빨리빨리 메인 캠 밀고 진짜 훅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원래 이런 게임 시작할 때 되게 빨리 치고 들어가요 근데 미쳐버리겠어 진짜 진짜 거짓말을 하고 한 2시간 정도 걸렸을걸 이거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것까지 뭐가 어떻고 저도 물론 뭐 토크를 살려야 되는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뭐 요렇게 해서 요 컨텐츠는 이제 저 우리, 이제, 내내 누나를 이제 막 가르쳐드리면서, 실제로 한, 우리 6챕터, 7챕터까지 갔었나? 그 정도 가는 여정을 한 4주로 이렇게 촬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좀 의미있고 재밌었던 시간입니다. 그랑사가 공식 유튜브 가시면, 풀버전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마리의 누나와 저의 이제 어떤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그랑사가와 구스의 우정스토리 예,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1주년입니다 어느새. 이번 이제 업데이트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업데이트 나오게 되면 제가 잘 정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구! 바이! 추억이 말하고 싶지만 저날